이번 시장은 여러가지 좀더 나은 시장을 깨끗하게 맹기기 위해서 저희 상인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면 앞으로는 더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가수 <목소리> 예지시맨 토요일도 도착도 닥토닥 사랑하고 더 좋은 시장을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이 많이 우리 중화시장 좀 찾아주실 분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일호 동구청장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장도 다 보이면서요. 여기서 우리 같이 국회의 그, 우리 이장목회의 엔는데 이렇게 두껍게 붙이시면 어쩐대요. 좀 얇게 좀 붙여주지 좀. 아. 네, 두꺼워요. 맛있어요. 아 두꺼워요 맛있다. <웃음>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님을 섬기 이런 축제로 일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네요. 좀더 아, 아, 아, 아. 좋은 이벤트가 돼서 뭐 장사가 영업이 잘될수 있도록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것도 복불복이야 맛있게 구워진 거. 이제 주 이제 받아 드실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요 골라서 먹으시니까. 기다리시면요 붙인게 붙여서 우리 정원시장의 고객 여러분들과 또 같이 다누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막걸리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이게 이거 김치랑 이렇게 맛이 온다. 천둥. 천둥. 우리 가 처음 하시잖아요 우리 우리 미현이. 자 어디 음, 어, 어, 어, 어. 아, 을 해주세요 여기 우리 남짓은 아, 아니 우리 네. 미유장고 <목마> <목마> <맞아. 목마> I'm holding o s to you. 시장 활성화고요. 상인회 우리 박황순 회장님. 네, 예. 찬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준비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북을 내려서 우리. 어머, 아, 치셔야죠. 예, 아유, 아유 이 북이 내려와요. 아, 자. 여리상인회 박한순 회장님 역시 역시 네 우리 전지의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자리에 앉아 네.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 말도 아, 아, 네. 거의 어 이쁘다. 나는 구두를 같이 신어지안 되겠다 이거. 어, 그리고 아니, 그리고 딸이 어쩜 이렇게 입어요? 저는 그렇게 입으니까. 좋은 기회에 정원시장에 저희가 좋은 네.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뭐 소스도 어떻넣는데 불소스 넣는데 물이 자꾸 나오네 내가 봐도 물이 너무 많아. 어떻게 좀 빨리 좀. 근데 정원시장에서는 보니까 세말이좀 큼직하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넉넉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아, 어. 많이 안찬다 그래? 어, 많이 안거 아. 많이 안잔 아, 그래. 아이고 잘하시는붙이시는공정한심사 <미람> 해주셔야 돼요 아주 예비를 하셔야 하고 자한 심사를 오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끓으면서짬이 올라가서 그만에 돼요 그렇게 짧은 토지 때, 감중다장 활성화! 정원시장 활성화! 정원시장 활성화! 박수! 오, 오, 농구, 유자농구! 힘이 끼치세요. 아. 자, 갑니다. 아. 네, 이상으로! 너무 두꺼워아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좀 작사가 중앙시장. 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오늘 이렇게 정원시장에 오시니까 어떤... 네. 그렇지 잘 하셨습니다. 자셔서가 보시고요. 어 주세요. 어어제보좋어요 마늘도 서 마늘도 야생 버섯이라. 맛있는 것만 제가 드릴게요. 아우, 조장님이 붙이게 꼭불러서아저아시 아, 이제 저거가. 정료가... 아니, 그러지 마시고, 님 여기 다전 하나 내세요. 아, 그빌려준다고했습니 응?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놔, 달라미 이렇게 요것이 앞으로 이고렇접시 우리 시가 있는 분들이요. 우때도 이렇게 파는 네.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피병 그렇지. 세트로. 엄청럭너5천원 판대요. 2만 5천원아그것 너무 싸. 매 가격도 중요해요. 어. 뭐가 저 시간이 없어. 오늘은 한번마시마네이 모든 재료 준비하셨고 자, 이 돼지 고기는 그걸 언제 못 봐요?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오, 내가 좋아하는 닭발이다 왜요? 아니, 근데 왜유리박스에 왜 요리 주셨나? 여기 축복 아니에요? 요리 축복이에요? 그럼또 다른 줘요 사촌, 사촌, 사촌 지랄입니다 사촌 지랄 제가 닭발을 원래 좋아해서 아는데 닭발의 최고 여기가 숨어있는 소를는 소스를 있소스 소스를 주 정말 시시어떻게고어어 정원 너무 좋죠. 그렇죠. 야, 그 눈으로도 좋고. 냄새 또, 냄새도. 야, 너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끓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특별한 게 멋있어요. 응. 네. 색깔이 좀다르지않은가요 아. 그러니까, 좀. 좀 그렇죠. 붉은 웃기가 있는데 이게 오빠가 더맛있데 이게 네. 풍미가 많서 색깔이 아하였고. 네. 아얗고 네. 통밀밥 네, 통밀 네. 아, 저처럼 뜨거워 가지고. 뜨거워 가지한 오늘 일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참. 야, 뭐, 아, 참니다 너무 맛 음. 이또 아기찜에 농말가루가 최고죠 키가 적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가 적어가예 올라와서 어떻게 올라와. 이떻게 보이나 뭐 아, 요거는 아, 써주... 이리 와봐요 아, 아, 어... 김밥 음. 아... 이, 이 근데 여기 네. 이분게이기밥 나가면 이는거 아, 주민이 이 원래 어를 어려운... 하려고 했는데 응 시간이 오. 너무 조각해가 아니, 아니 근데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오. 좋으시네 네. 응? 네. 어떤 관 계세요? 어떤 관계요리하러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와야 아. <웃음> 아. 네. 한번 믿어도 봐라, 믿고아 네. <웃음> 엄청 많 많이 뿌려요 그치지. 네. 아그지였습니다 식을 앞에다가 장인게이되는데 더워져. 이쁘게 나오나요? <웃음> 이렇게 나와요? 응. 이게이쁘 이거 돌아라고지 이쁘게 썼는데 누가 그랬어? 돌아보라고 꼬마가 요래 기요 목을 막 Happy i h 네 수고하셨습니다. 씨야, 장성과 어 오늘 예 같이 면을 보시고요 인증샷 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자, 같이 아니 인상이 <웃음> <웃음> 우리 네. 어? 지금 남 여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요어 듣고 싶어, 듣고 요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진짜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니다고 네. 합니다다시 네. 일곱. 자, 갑니다. 셋,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셋, 둘, 하나.